김은 솔직히 다 맛있는 것 같은데 <웃음> 김은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안녕하세요 댕댕 여러분, 윤대휘입니다 어, 오늘은 제가 어떤 김이 정말 맛있는 김일까?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커뮤니티에다가도 남겼었고 인스타그램에도 남겼었는데 진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특히 광청김을 추천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 시리즈에서 광청김을 먼저 뽑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광청김을 종류별로 제가 사봤는데, 이거는 바삭바삭 광청김인데 파래로 되어 있어요. 바삭바삭 광청김 재래김. 소문난 광청김. 파래. 소문난 광청김의 재래 버전. 달인 김병만의 광청김. 얘 파래. 재래. 얘는 녹차가 가미된 첨가된 광청김. 명란 맛 김. 그래서 저의 입맛에 가장 베스트한 인생 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. 따끈한 밥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뿅 이건 음,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? 동 너무 걸렸던 다를까? 음. 자, 김을 이제 다 준비해왔어요. 일단 정말 순수하게 김맛을 보기 위해서 밥만 가져왔습니다. 갓 지은 밥. 그리고 일단 김 순서를 보자면 여기는 이제 바삭한 파래, 그리고 바삭한 재래 그리고 여기는 소문난 파래, 소문난 재래 김병만 파래, 김병만 재래 이거는 올리브 녹차 그리고 얘는 명란김이에요.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먹을 예정이고요. 어, 일단 파래랑 재래의 차이는요. 재래김은 보통 우리가 이제 조미김이라고 하죠? 조미김처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파래는 재래김에서 파래가 조금 더 많이 함유된 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단은 그냥 잘라 놓고 봤을 때는 딱히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. 얘네들은 다 비슷비슷하고 그나마 이 명란김만 안에 뭐가 콕콕콕 박혀 있는 느낌. 미세하게 명란이 박혀 있는데 그냥 보면 약간 불그스름하게 몇 개가 박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아마 소금처럼 좀 짭짤하면서 감칠맛을 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자 이제 진짜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<목소리> 진짜 <맛있다. 웃음> 김은 솔직히 다 맛있는 것 같은데, 음. 첫 번째 김의 느낌은 굉장히 얇아요. 진짜 얇아서 어릴 때 도시락으로 많이 갖고 갔던 양반김 그런 거 있잖아요. 맛은 약간 그런 맛인데 굉장히 얇고 그거보다 조금 더 바삭해요. 그래서 먹었을 때좀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좀 바삭바삭한 그런 듯한 식감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짜지 않은 맛, 맛있습니다. 밥을 좀 적게 넣어서 그런가 조금 더 짭조름한 맛이 있고 얘네 둘 중에는 저는 좀 파래김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물론 김은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음 얘랑 얘랑 비슷한데 얘가 좀더 짭조름한데 밥이랑 잘어울러져요 맛있네. 요런 데다가 김치 하나 싹 올라 먹으면 또 기가 막힌데. 음, 어. 김이 원래 맛있는 건지, 광청김이 맛있는 건지. 음. 근데 사실, 막 엄청 차이나진 않아요. 비슷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있나? <웃음> 뭐..뭐를 다르게 하신 걸까요? <웃음> 진짜 알기 어려운 미세, 미세한 차이예요. 굵기가 좀 다른가? 음, 진짜 비슷해요. 근데 이렇게 빛을 비춰서 보면 얘는 완전 약간 녹차 같은 좀 초록색이면 얘는 녹차 같은 초록색도 있지만 좀 어두운 까만색 같은 그런 것들이 섞인 게 보이거든요.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조금 더 두께가 있어 보인다 얘는요 일단 다른 김들에 비해서 좀 평평해요 얘네들은 먹었을 때 바사사삭 이렇게 쓰러지는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얘는 삼각김밥의 김처럼 딱 씹었을 때뭐 삼각김밥 아니면 뭐 막기 아니면 뭐 김밥 이런 것처럼 그 살짝의 그 식감이 살아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부서지지 않고 뭐 말기에 되게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다른 김은 김맛에 약간 짭조름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얘는 살짝 소금의 짠맛이 아니라 그 명란젓의 짠맛이고 그리고 좀 뭔가 깊은 맛이 있어요. 약간 계속 뭔가를 당기게 만드는 좀 깊은 맛이 다른 것 같아요. 지금 그래서 제가 딱 먹었을 때는 이거 8개 중에서는 어, 바삭파래하고 이명란김두 개가 제일 좀 맛있는 것 같거든요, 제가 볼 때. 제 입맛이 재래김보다는 파래김 종류가 더 맛있었어요. 근데 이세개의 파래김 중에서는 바삭파래가 제일 좋았던 게 엄청 얇으면서도 딱 먹었을 때 제일 잘 부서지면서 밥이랑 딱 어우러지거든요. 그리고 가장 먹었을 때 부담이 없어요. 정말 맛의 차이가 미미합니다. 엄청 미미한데 얘는 조금 다르고 질감이 그리고 맛은 얘가 좀 다르고 질리지 않고 계속 먹고 싶다고 하면 저는 바삭파리를 고를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김도 꼭살것 같아요. 얘는 정말 감칠맛이 있어서 다른 김이랑은 확실히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. 자기 왜? 이 와서 이거 한번 먹어보면 안 돼? 대도니 약간 맛이 좀 까탈스럽고 미각이 있으니까 이거 먼저 먹어봐. 음, 아주 은은하게 풍기는 고소한 맛이지만 약간 부족해. 뭔가 맛있으려다가 많은 느낌? 무지 따지자면 난 담백하고 고소한 게 이쪽이 더 강해 하지만 앞에 거는 고소한 맛이 살짝 부족하고 두 번째 게좀더 감칠맛이 있다 할수 있지 두 번째가 감칠맛이 있어? 처음에는 아무 맛도 안 나는 거 같은데 점점 감칠맛이 느껴져 이건. 이건 그냥 보통 김이야 <웃음> 저는 일단 제 맛을 정했는데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촬영 나왔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먹어보고 직원들의 원픽은 무엇인지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먹는 거예요? 응. 음. 음. 파래가 좀더 맛이 진한 해물 맛, 저 파래가 맛이 좀더 진한. 저는 제래가 아직까지 더 맛있거든요. 음, 나도, 나도 제래. 제레. 제래가 뭔가, 뭔가 담백함. 가린 파래는 제래 느낌 나. 음, 얘네보다 더 맛이 더 약하네. 얘신거움 음, 얘네 가더 맛이 더 쎄. <웃음> 이거는 반찬이랑 먹기 좋을. 때. 음, 좀짠 반찬이랑. 음. 음, 그러냐, 이거 신기하다. 뭐. 음. 첫 맛은, 맛은 아무것도 안 나. 어, 되게 담백한데 남은 맛이 맛있음. 음. 찰싹 쳐버려요. 음. 명란이 지나가다가 그냥 후렴 쳐버리네. <웃음> 응. 결정함. 밥안 싸먹고도 결정했어? 바삭파래나 소문난 쟤를. 자 이제 저랑 저희 이제 편집자들 같이 먹어봤는데 의견이 좀 나뉘긴 했어요. 일단 저의 픽은 정말 데일리하게 계속 사먹을 것 같은 거는 바로 요 녀석. 바삭파래바삭파래가 1등. 그리고 2등은 이 명란김 생각보다 감칠맛이 있어서 한 번씩 밥맛 없을 때 그냥 밥이랑 이것만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고 얘는 밥이랑 먹으면서 뭐 파김치나 물김치나 뭐 아니면 김치 위에 살짝 올려서 먹었을 때 너무 맛있겠다 싶은 맛이에요. 나머지도 다 사실 비슷비슷하거든요. 비슷 하지만 저의 원픽은 바삭파레 저는 저의 원픽, 바삭 파래와 함께 약간 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맛이 돈다. 파래 김을 쌓아서, 이런 김치도 좀 올려서, 소박이 음, 맛있다. 응. <susurra> 아... 이건 제가 나중에 국수 한번 말아먹고 싶어요 엄마 김치에 엄 김치랑 아, 진짜 아까도 계속 밥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배가 엄청 고픈 상태는 아니었는데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냥 이런 조화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뭐 참치도 어울리고 뭐 김밥을 우리가 많이 해먹으니까 김에는 거의 뭐 모든 것들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뽑은 영광의 1위! 빤따빤! 바삭바삭 광창김 8회 맛입니다! 저는 광청김 중에서 1위로 이 김을 선택을 했고요. 이제 다른 김들과 같이 해봤을 때 제가 어떤 김을 가장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리즈에서 우리 광청김과 다른 김들이 붙었을 때 어떤 김이 가장 제 입맛에 딱, 딱 맞을지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. 다음 광청김과 다른 김들의 시리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아요와 구독, 잊지백을 눌러주세요. 오늘도 다들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뿅.